차원적으로 정면에서 어, 틀어진 거 그다음에 전후방적으로 입이 튀어, 튀어나오거나 아래턱이 위턱보다 나오거나 어, 또 수직적으로는 이제 개방 교합이나 위아래 문제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다 면밀하게 살펴서 한 번의 수술에 어, 정확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또 중요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살펴서 하고 있어요.